룰루랄라룰루랄라어 절대 이것을 열지 마시오 에? 상찬가잉 랄라+ 응? 뭐야? 랄라+ 랄루 랄라+ 다루랄루랄루랄루랄루랄루랄루랄루랄루랄루랄루랄루랄루랄루랄루랄루랄루랄루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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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쓰레기를 뒤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상한 상자가 있는데 열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 아, 뭘 고민해 궁금하면 그냥 열어봐 아니야 여기에 절대 어? 정거 어? 열지 말라고 써있잖아 안에 뭐가 있을 줄 알고 그런가? 그럼 그냥 집에 가져가 볼까? 흠이 안에 뭐가 있길래 열지 말라는 걸까? 이가 볼때는 음... 안에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폭탄이로도 들어있는게 아닐까? 에이 설마 근데 열지 말라고 하는거 보면 위험한게 들어있는건 맞는거 같은데 음... 뭔가 장난감 상처처럼 생기기도 했고 음... 음 버려진 장난감들이 들어있는게 아닐까? 그런가? <웃음> 그러면 그냥 확 열어보자 궁금하잖아 음... 그러면 열까? 열어보자 어? 열어버린다 어? 얘들아 뭐해? 어? 어? 어? 어? 놀래래 아이 놀랬잖아요 엄마 아니 왜 이렇게 놀래 엄마야 엄마 음, 너네들 뭐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놀라는 거지? 수상한데 아이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상자를 주웠는데 이게 음, 이래요 음, 그러니까 이걸 쓰레기장게좋았왔단 말이지 음, 나는 왠지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몰래 비상금을 안에다 숨긴 상자야 내가 숨겨봐서 알거든 저런 상자 안에 내가 자주 숨기곤 했었어 아 <웃음> 어, 그랬구나 하하하하 <웃음> <웃음> 장난이 장난 아, 진겼구나 아, 장난이구나 에 누가 그냥 장난친다고 상자 안에 쓰레기 넣고 절대 열지 말라고 어? 그러겠어요 그냥 어린애들이 장난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콱콱 붙여놓은 거겠죠? 아이,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어이, 엄마 안 돼요! 아, 아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아이, 뭐안돼 자, 열어볼게 응. <웃음> 어? <웃음> 봐아아무도아아잖잖아냥상자자일이이야쓰레만만었었다고 어. 어. 어.. 엄마 뒤에? m n 뒤 t 뒤 o n e I'm not done. I'm not done. I'm not done. I'm not done. I'm n o 오. 오. 쪼분 쪼분. 아 음. 확실한 건 살인 병기 같은 장난감 같아요. 저렇게 무서운 게 장난감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니. 아하하하 무서워라. 여보, 뭐 어떻게 되고 있어? 빨리 112 신고해봐. 아니, 어. 내가 지금 계속 112 신고 전화를 했는데 112에서 장난 전화 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웃음>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지. 집에 장난감 괴물이 나타났다고 하면 누가 봐도 장난전한줄알 거야. 어쩔 수 없지. 우리 집을 찾기 위해서 저 괴물을 물리쳐야겠는걸. 어, 응. 집을 구해야 해요. 집을 구해야 해. 그래가고 나 가까이서 볼게. 야, 저건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오, 오르. 데 이사 가죠 그냥. <웃음> 안돼. 아빠가 10년 대출 해가지고 산 거야. 아네들은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 아니 할아버지 아 저희 집에 이상한 장난감 괴물이 있어가지고 절대 우리 집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장난감 괴물? 이게 어. 뭐길래? 아 진짜 안 돼요! 어, 진짜 할아버지 안 돼요! 아 오지마! 아문 열어! 이싸워녀석들 <웃음> 뭔가 엄청난 무기나 필요해요 응. 내가 무기가 있는 곳은 이제 따라와 오빠가 아, 그걸 어떻게 알지? 있어 그런 게. 자,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바로 우리 집 뒷마당에다가 최신형 터렛들을 모아놨지. 음 오. 오 자, 이 최첨단 처, 터렛들을 보렴. 엄청나지? 그중에서 팔그륵이 제일 강한 녀석이 이 녀석이라고. 음. 아주 쓸만하지. 음. 왜 이런 걸 집에다가? 음 우리 니네 엄마가 개가 되면은 술 먹고 개가 되면 막아야 되지 않겠니? 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어... 엄마는 저런 거 맨손으로 이겨 이런 카드개 <웃음> 어? 그런 그렇죠 너 어, 그건 아니지만 아주 성능을 좀 확인해 볼까? 음. 도다다다 오! <웃음> 어때? 엄청나워 음충나주자 그리고 이 상자 안에다가 내가 모은소가 못올 만한 장비들을 모아놨어. 뭐 바리게이트라든지, 음. 뭐 용암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쓸이 샷건이란 무기야. 촤! 엄청 나주해. 촥! 이 집을 저희가 써도 되는 거예요? 멋있지, 당연하지. 저 집안에 오. 있는 괴물을 물리쳐야 우리 집을 차지할 거 아니니? 어 예, 어 예. 예. 자 그러면은 괴물을 막을 만한. 이바리게이트도 만들고 털의 응. 위치도 우리가 세워보자. 알겠어? 응. 오케이. 여러분. 자집 뒷마당에 최신형 포탑들과 미로로 박시부를 막아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저 쓰레기 쓰레기 장난감 우리가 물리친다. 모두들 어, 화이팅. 주제. 화이팅. 주제. 화이팅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 하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모두들 긴장하고 있으라고 이제 박시부가올것 같으니까 말이야. 아, 제가 유일해요, 기. 그래 유일하고 와. 박시부로 말이야. 어이박시부 일로 빡시... 와, 박시. 부박시부 박시브 나와라. 와, 박시부박시부 와, 뭐야? 미로을 뚫고 오고 있어. 아, 박시, 박시, 박! 아, 박시보. 아, 박시보. 아 얘들아! 더 어, 빨리 싸더 어, 뭐. 빨리 싸 박시, 어. 아, 아, 아, 박시, 박시, 박시! 박 박시, 박시! 박시, 박 박시, 박시! 박 박시! 박 박시! 박시! 박시! 박시! 박시! 박시! 박 박시! 박시! 박시! 박시! 박시! 박시! 박시! 당전을 뭐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일단 시태 구탑들이 알아서 해줄 거야박시탑들이 알아 구탑+ 구탑+ 구탑+ 구탑+ 구탑+ 구탑+ 구탑+ 구 야, 구탑+ 구탑+ 구탑+ 구탑+ 구탑+ 구탑+ 탑 구탑+ 구탑+ 구탑+ 구탑+ 구탑+ 구구탑탑이 바라보지는 안 된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오 마이 갓날 기쁘게 할 박시 박 박시 박 박시 박못 잡지. 아 불타죽었어. 그집은 너희 것이다. 이제 박시버 박시바! <목소리로> 네, 뭐 포기하기로 했어박시박시버 <목소리로> 박시바 아, 포기하기로 했어요 바시박시박시박시 박시바 박시박시박시버 박시바 박 그냥, 그냥 이사를 갈게 박시박시버박시리인가박시박시버박시박시 박시바 박시바 박 박시보! <웃음> 박시보 너무 네. 좋아하는데? 박시보 박시보! 기열지도 아니 박시범. 이 위에 있는 포탑도 힘을 못 쓰고 있었네. 박시보 <웃음> 박시보! <박시범. 웃음> 아, 쏘고 있었구나? 박시보! <웃음> 박시보! <웃음> 아, 박시보 죽질 않아! 어쨌든, <웃음> 이거. 우리 가족들의 패배인걸. 할아버지, 한 빨리 하세요. 패배했어박시보야 박시? 니, 네, 내가 누군지 박시범. 기억 안 나니? <웃음> 박시보? 누구야 문제 <웃음> 남대제야 <응>, 방... <웃음>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거니 머리에 추억도 있고 말이야 빡빡빡시부아됐때 뭐? 여러분들 실패 제발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